앞에 안일이부터 해갖고 하루난 흥보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 날부터 시작 음. 하루난 흥보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날 날아 날아 흥보가 좋아라고반갑다 반갑다 저제비야 그러지 말고 판갑다 저제비야 이렇게 판갑다 저제비야 고루거강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음악을 찾아오니. 오. 어찌아니기특거랴 음.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었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난중 깐 놈이 날개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뚝 그 떨어져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 흥보가 불쌍히 여겨 명태껍질을 구해다가 부러진 다리를 고이 싸고 오색 당사실로 단단히 감아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말리 강남을 무사이 갔다가 명년 3월이 되거든 다시 내 집을 찾아오더라 아무리 미무르 짐승일 망정 흥부 은혜를 갚을 재비어든물리가 있으리오 수십일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하루는 날개공부 힘을 쓰는데 얼른 해야지 짝짝 끊어서, 헤이. 소리 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잘한다, 헤이. 합니다. 여기가 실수를 계속하네요. 저기 목, 목 목을 못 잡네. 부러진 애한데 보고구름 처지고 전체적으로 음, 음을 못잡네 거중으로 토. 거기를 못 잡았어. 거기도 못 잡고 아까 부러지 거기도 안 됐어.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지금 그러니까 거중으로부터 시작. 거중으로. 아, 아, 아, 아, 됐어요. 다시 할게요. Yeah. 아, 아, 아, 아 음, 다시, 다시. 참, 이런 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이 어, 진짜 어디에도 없는 선이야. 이 선이 참 좋아. 흔치 않아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 다른 쟤하고 너무 달라. 초한 <웃음> 점. 한신이 도시다 hey. 초한적 적적 그렇게 초한적 초한적 한신이 도시다 한신시 좋아요 <웃음> 일지수가 Oh! 했는데 업어허어허어허 이렇게 하고 더 깎아갖고 초박하게 쓰지 말고 허 이렇게 업어허어허어허앗 써도 이런 식으로 시작 업어허어허앗 써도 그래 이게 다 기교잖아 업 업. 소호어 하어 o 써도 h 하할 때는 목을 깎고 약하게 그래 숨을 많이 ho, ho, ho, h 어하호어 o ho, 써도 이렇게 o ho, ho, 어 o ho, ho, ho, ho, ho, ho, ho, ho, 어 소호어 ho, h b o g l 목을 열어, 목을 o 열어. g 고세 시장 높은고어 짜. 고세 높이 할때 목을 대포 목으로 쏘지 말고 깎어 깎아. 짜듯이 깎어서 목을 조여서 그렇게 내야 투박하지 않고 예쁘고. 자기 소리다운 소리가 나 대포 목으로큰 소리를 콱 쏴버리면 안 돼. 굉장히 두박하고 그러니까 이 하음에서는 목을 열어서 굵게 대포 소듯이 쏴버리고 위로 가면 목을 좁혀서 깎아서 아주 그냥 저 짜듯이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소리 목이야. 응? 전체를 다 열어놓고 쓰면 안 되고 또 밑으로 내려갈 때 약하고 상대적으로 위로 뜨고 갈때 대포를 쓰면 그거는 바야. 밑에는 크게. 넓고 크게 쓰고 위는 깎아서 얇게 쓰고 대장단 높은 곳에 시작! 대장단 높은 곳에 일흑원 개경 허요허니허요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요허허허 시작 일허허경을 개경. 해야지 허허허못찾허일허허경을허요허요허요요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남 강 그, 그 음을 놓고 기, 기준으로 해서 위로 뜨면서 이렇게 비비는 거야. 강은아무글, 시다 강은아무글. 이런 거 고급한 식입니다. 아주 고급한. 뭐, 이렇게 해서 꺾고, 뭐, 이렇게 해서 뚱글리고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고급한 거야. 막 이렇게 비비는 거. 멀리. 히히히히 나가 뭘어시다 말리 강 나가 많이 비슷하지만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안같대 강은나무시리이 입이 쫙 땡땡하게 텐션 줘 가지고 찢듯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리강은나무 걸을 되지. 간이 좋다면서 텐션 줘 가지고 장 아니시, 다마이리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가그 닭. 졸라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그 닭. 거 닭. 가시그 닭. 그 닭. 그 닭. 그 가코라제비조도 섭섭하여라고 시다제비조도 섭섭하여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는 쫀쫀하니. 음. 요건 다른 소리는 휘리릭 휘리릭 할수 있지만 이 소리는 이런 소리만큼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래요한 꼭지라도 좀 머물러서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이거 저기 뭐야 한 8장 남은 것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겁나도 거기가 겁나 구성진 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진 목을 하려면 오늘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 초안과 더 빼드릴게요. 더 세련되고 더 좋은 목이 많죠. 훨씬 훨씬 많은데, 안 바꿀 이런 또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죠.